윈도우의 외형적 특징은 일반적인 창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은 일반적으로 나무로 구성되어 있지만 다른 재료가 쓰이기도 하며 유리는 강화 또는 접합유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보단 일반 창문으로 위장하고 있는 윈도우와 상호작용을 시도했다면 윈도우는 극도의 적대감을 나타낼 수도 있기에 식별이 가능하다면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 창과의 구분방법을 몇가지 나열하자면 외국된 외부 혹은 내부의 모습 현재 위치한 백룸 레벨과 인접해 있는 다른 백룸의 모습 잘못된 창의 위치 창에 비치는 그림자같은 환영 몸에서 분리된 얼굴이나 손의 모습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허를 예로 들수 있지만 대중에는 그 레벨의 실제 모습을 비추고 있어 공간해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윈도우의 최초 발견은 백룸 레벨 4에서 보고되었고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숙삭이는 윈도우 개체들은 루미첩을 느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대화를 중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윈도우와 대화하거나 상호 작용하려는 시도는 지속되어 왔지만 성공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 없으며 여러 방문자들과의 상호 작용을 비추어 봤을 때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판단됩니다. 윈도우의 소심한 성격과는 별개로 위험성을 알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하는데 방릉자 3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은 레벨 1 에이드 이의 복구를 탐험하다 열린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사탕수수 밭을 보게 됩니다. 그중 호기심을 못 이긴 한 사람이 창문 안으로 들어갔고 창문은 자신 안으로 들어온 방릉자를 받아버립니다. 이제야 일반 창문이 아닌 엔티티 윈도우였음을 알게 된 나머지 두 명의 방릉자들은 강제로 문을 여는 시도를 하게 되지만 결국 실패하고 갑니다. 윈도우 안에 갇힌 방릉자와 소통하려는 시도 역시 모두 실패했고 밖에 있던 나머지 두 명은 복도로 들어오는 다른 엔티티를 피해 방지 퇴각을 한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차통수수 밭으로 들어간 방문자는 이를 잃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룸의 창문은 당신을 구원이나 죽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